생각보다 돈을 안 썼어. 베트남에서. 음악 꺼야 된다. 음악 꺼야 돼. 자, 이제 그랩을 불러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있는 동안 여기 잘 지냈었고요. 5일 지난 뒤에 다시 또 와서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가겠습니다. 21만 동. 자, 다들 건강히 지내세요. 갑니다. 응? 오케이. 왜? 예. <웃음> 잘 있어? 음. 슬퍼? 예. 음.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심심해도 조금 참아요. <웃음> 요거 요거 맞는 것 같아요. 5일 뒤에 봐, 5일 뒤에. 가겠습니다. 야, 울겠다, 울겠어. 자, 잘 지내요. Bye -bye. Bye -bye. Bye -bye. 어차피 얼마 안 있다 다시 또올 건데. 보내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요. 어, 오지 말라는 건가? <웃음> 아무튼 챙긴 건다 챙겼고요. 여권 그리고 서류 이런 것도 다 챙겼고 빠짐없이 챙겼고 어, 문제 없이 어, 이제 한국에 갈수 있습니다. 어, 코로나 검사도 이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카메라 형하고 저랑 이렇게 둘이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태풍이 진짜 걱정이네요. 그러게 태풍이 조금 형 걱정이긴 한데 어떡하지? 설마, 설마 결항되진 않겠지? 결항되면 뭐 미리 알려줄 거 아니야? 베트남의 호치민에 와서 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양한 인맥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에 좀 소득이 있었고요 저도 느끼는 게 많았고 이제 앞으로 어 다시 왔을 때좀 탄탄하게 유튜브를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그런 좀 파이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와... 아 밑으로 까만 자, 이제 공항 도착했고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어요. 우리 카메라 형님은 조금 일찍 가긴 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뭐. 몸부림 치죠 뭐. 하시죠 <목소리> 형, 내가 계산했어. 어, <목소리> 가만. <목소리> 생각보다 돈을 안 썼어. 베트남에. 여전히, 여전히 밖은 사람이 많아요. 아 오, 아는 시원하다. 형 그럼 지금 먼저 형이 티켓팅을 해야 돼 잠깐만 2줄인가? 맞네 2줄 맞네 이제 요번에 가면 이제 비자 3개월짜리 또 비자 3개월짜리 하려면 또 나가야 돼 저는 아니요 저는 한국을 계속 왔다갔다 할 거예요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에 30일 한국에 5일 요번에 30일 들어와서 응. 학교 응. 3개월 끊어서 면허증부터 일단 아 맞네 학교는. 형 학교 다닌다 그랬지 어, 면허도 발급받고 거기나. 차가 필요하면 내가 운전을 해도 되니까 그치 어, 음. 그럼 다음 달에 들어오면 완전 편해지겠네 한국 비자 때문에 나가야 돼뭐 어쨌든 우리 카메라맨을 이용합시다 아 그렇지 차가 아, 없네 결국은 차가 없어요 차... 원래 있어야 돼. 차가 없어요 카메라맨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예 예. 저도 있죠 있는데 어, 때 되면 하겠죠 네.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 형님들이 그 자꾸 주선을 이메일로 주선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만나보라고 부럽다 아, 카메라맨도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맨은 지금 고기보다 끼가 더 많아요 <웃음> 아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때 북다고 갔을 때, 때 카메라 영상에 안 담은 그게, 그게 있었어요 아 근데 춤을 진짜 아니 숨겨진 재능을 거기서 봤을 거기서 발견할지 어떻게 알았 음. 아고가 오늘 아까 전에 서류 찾으러 갔을 때 어. 커피숍을 갔거든? 우리 분짜 먹은 집 옆집에. 어어어. 어, 어. 알바생이 얼굴은 이쁜 얼굴은 아닌데 다리가 이쁘고. 아, 그러면은요? 웃는 얼굴이 이뻐. 그러면은요, 저. 우리 면접 보죠, 직원. 우리 직원 필요하잖아. 응. 명험 줘야지. 어 그. 별로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생각나네. 저 그거는 다음에 베트남 들어올 때 호치민은. 5일 뒤에 네, 여러분 제가 7일 하자 나도 가야지 아 그치 7일 뒤에 가는 걸로 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님이 형님이 또잘봐 그런 거는 괜찮은 사람들 잘봐 아니 변태 같잖아 뭐가 <웃음> 아니 남자가 여자 보는데 그게 왜 변태야 당연한 걸 누리고 살자고요 왜왜 왜. 보는, 보는 건 변태가 아니야 그치 보는 건 변태가 아닌데 이상하게 촬영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게 변태인 거지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니 봤는데 계속 눈이, 눈이 마주친다고? 어, 갔는데 계속 눈이 마주치고, 눈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고. 난니에우랑 계속 눈 마주친대. 아, 니에우는 우리 직원이고. <웃음> 아, 우리 직원 탐 내면 안 돼. 아, 니에우랑 자꾸 계속 눈, 마주치, 계속 눈 마주쳐요. 아. 아, 우리 직원 탐 내면 안 돼. 그 직원 중에 한이라고 얼마 전에 그 수영 잘한, 붕따우에서 수영 잘한 친구 보셨죠? 아, 아마 이제 그 친구랑 나중에 조금 조금씩 컨텐츠를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여동생이에요. 이제 제 여동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꾸그 직원을 빼가는데. 아니, 아니 빼간다는 게 <웃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촬영을 그렇지. 한다고. 그렇지. 아,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 도와줄게요. 음, 어. 네. 직원을 빼가진 않습니다. 아, 일과 후에. 어, 항상 혼자 찍고 다녔어요 하노이, 다낭, 다 혼자 찍고 다녔세요 그래, 호치민 나서 카메라맨도 생기고. 그니까. 음, 아주 좋은 거지. 사무, 사무실도 생기고. 음. 이제 보기 겨운 유튜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신속화원검사가 음. 한국에서 없어야돼요. 었 내가 그걸 기다린게 번 5개월이야. 아니 너. 근데 요번, 지금 딱 어제 뉴스에서 검토가 들어갔으니까. 아 검토 들어갔다고? 어. 기대해볼게요. 내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 했잖아. 한국을 음. 거의 한.. 자.. 지금 한 5개월 동안 다섯 번 내가 지금 2비자가세번째인데세번째어 지금이 음. 세번째 다음에 오면 네번째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한 뭐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많이 쪼개고 또 돈도 많이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 잘 그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베트남 호치민 내에서 음. 우리 현지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예. 돈을 많이 아끼는 거지 예, 예. 어, 꾸기씨 우리 음. 나중에 축복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축복도 가야 되고 우리 형 바빠 음. 붕따우도 가야 되고요 우리 그 에바 만나러 껀터 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 에바. 어, 사람들이 에바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에바는 절 좋아합니다. 점점 뉴 페이스가 많아질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흥미로운,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뒤, 일주일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원을 아, 그렇죠, 캐스팅 하는 걸로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이든 뭐든 네. 그냥 닥치는 대로 명암 뿌리고, 이렇게 뿌려야죠, 뿌려야죠. 짠! 저희는 티켓팅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같이 재수 좋게 같이 했어요.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얻어 걸렸네요. 저한건을저난건을 저 한국 가니까 좋아요? 아, 찹잡하네요 <웃음> 그냥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비자 때문에. 한국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사실 뭐 볼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거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음 처리하고 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무사히 한국 가서 다시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한국 가면 전화지 마요 당연히 안할 거예요 네, 그냥 푹 쉬세요 자, 일단 찜궁에 둔 직원 예비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올 때 이제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트남에서 보게 자 갑니다 음. 베트남에서 봐요 음, 도도 조심해가 어. <목소리도>